이 젊은 층뿐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이찬원 씨가 이 행사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뭐 인기 가수들의 팬분들도 행사장을 많이 찾는다 찾을 것을 예상하신다고요. 네네. 그 지금 뭐, 그 근래에 보기 드물게 경기북부 불교사업연합회 회원으로 계시는 신도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게 됐고 예. 또 가수들이 또 이천은 씨 뿐만 아니라 은가은 씨 김나희 씨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는데 약 1만 이상 정도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파노라마 금요기획 오늘의 불교와 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음악인 범은 범패의 대가로 불리는 스님 한분 만나뵙겠습니다. 양주사암연합회장이시고요또 한국불교태고종 청년사 주지 상진스님이신데요. 상진스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금방 어, 상진스님하고 그 다음에 BBS 불교방송 앵커 두 분께서 대화하시는 부분 들어보셨는데 앵커 분께서 가수 이찬원 씨가 마지막 엔딩 무대를 장식한다라면서 상진 스님에게 행사장에 몇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상진 스님께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지금 경기북부 불교사연합회 회원으로 계신 신도님들도 많이 또 참석을 하고 이찬원 가수뿐만 아니라 은가은, 김나희씨 등 이런 가수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약 1만 3천명 정도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씀을 상진선임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상진선임 오늘 처음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계에서 이런 음악회를 많이 개최를 하면 가수들도 거기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활동의 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불교 쪽에 이런 음악가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집 앞에서도 고양시 화정동인데 여기 집 앞에서도 자주 음악회를 하더라고 1년에 두 번씩. 저번에도 어 불교에서 하는 음악예술제 거기 은가은 씨가 저번에 나오고 황우림 씨도 나오고 또그 전번에 6개월 전에 또 했는데 그때는 미스터로진 양지연 씨그 다음에 홍지훈 씨도 나오고 해마다 두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지금 경기 북부 요거는 이제 양주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 천민 말락 축제 영남대에서 한 부분 이런 부분도 불교 쪽에서 가수들에게 이렇게 출연해 기회를 준다든지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면서 고맙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계에. 근데 지금 양주 경기 북부 연합회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시기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1만 3천명 정도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그런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저번 순천만축제, 순천만축제에서 1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노래를 불렀다면 이번에는 그것보다 약 3천명 정도많은 1만 3천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큰 대형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부분 정말 한번 축하를 드리고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는 약한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도 한번 가서 혹시 방송을 할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한번 경기북부예술음악제 소식 이찬원가수 1만 3천명 무대 앞에서 엔딩 무대를 장식한다. 라는 그런 어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